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해볼 거는 돼지를 키워서 얼마의 골드를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 골통이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요. 네. 그래서 돼지 1마리를 한번 키워보고 수익이 어느정도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돼지는 이제 가축상인 NPC에게 구매할 수 있고요. 한 마리에 1골드 2 5원으로 조금 비싸요. 그래서 천마리를 사면 은 1250골드네요. 비용은 1250골드가 들었고 그럼 우선 돼지에 대해서 좀 볼까요? 정보죠. 어, 돼지는 축산 숙련도에 영향을 받고 이제 먹이 종류는 가축용 조합 사료 그리고 성장시간은 14시간 18분 그리고 적응기후는 온대 이네요. 예, 적응기후는 온대입니다. 어우, 새끼 돼지여 귀여워. 어. 이제 제 집터가 마하데비라서 네, 마하데비는 열대기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 시간이 조금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돼지의 이 사이즈는 어,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보다 좀 작네요. 그래서 텃밭에 많이 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 심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웃음> 심는다고 표현하면 이상하다. 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두막 하나에 돼지를 배치해보니까 딱 100마리가 들어가네요. 오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지? <웃음> 새끼돼지에게 가축용 조합 사료를 먹여서 성장시간을 좀더단축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동력 2가 들어가고 가축용 조합 사료는 농부의 제작대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농부의 제작대. 그래서 가축용 조합 사료 여기 있고, 재료는 이제 토끼뿔 6개, 그리고 호박 3개, 그리고 집단 2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노동력이 1이 소모되고, 비승용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가축용 조합 사료는 10개씩 나와요. 그래서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자. 1시간 어, 줄어드네. 1시간. 자, 먹인 거랑 먹은 거랑 차이가 1시간 하고 한 3분. 1시간 어, 3분 정도. 자, 돼지들이 다 자랐어요. 돼지들이 전부 다 성체가 되었는데,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병든 돼지도 있고, 그냥 멀쩡하게 자란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배고프다고 하는 돼지들도 있어요. 어, 이렇게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자란 애들이 비중이 높고, 이제, 아프거나 배고픈 애들이 중간중간 보여요. 병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축용 영양제 요거 한 개를 어 줘서 병든 거를 이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가축용 영양제는 어 나지막한 별의 목소리 세개랑 토끼풀 세개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농부의 제작대에서 만들 수가 있고 어 노동력은 15가 들어가요 하나에 그리고 이제 배고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 사료를 두 개를 먹여야 돼요. 얘는 사, 사료를 두, 두 개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돼지들을 바로 도축을 해도 되는데, 어, 도, 바로 그냥 도축을 하게 되면은 좀 어, 수확물이 적어요. 그래서 행복한 상태로 만들고 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먹이를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를 줄 때는 가축용 조합 사료 하나가 소비되고 노동력은 2씩 들어가요. 좀더 빠르게 하려면 은 새벽이슬에 축산 관련된 걸좀 끼면 좋아서 어디 보자, 축산 벨트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 영양제를 준다고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8시간이 지나야 돼요. 영양제 주고 나서. 먹기를 먹인 이렇게 행복한 돼지들은 이제, 어, 도축을 하면 됩니다. <웃음> 네, 노동력 15가 들어가고, 제한 마리당 거의 평균적으로 돼지고기를 20개 원절이, 20개? 한1러개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가주거나 20개 정도. <웃음> 근데 좀 칼질하는 게좀 잔인하죠? 어, 좀 잔인한 것 같아. 이거 썸네일씨 가야지. 이야. <목소리> 몇 시간 동안 신나게 가축을... 어, 도축했어요. 도축을 다 했더니 그 병든... 돼지는 29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1000마리를 키웠으니까 29마리가 나왔다는 건 3% 정도 아픈 돼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같고 그리고 배고픈 돼지는 57마리 였어요. 배고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료만 한번더 먹이면 되는 거라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인 돼지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아직 도축을 못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죠? 어, 그래서 수익 계산할 때는, 어, 요 6시간을 기다렸다가, 어,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하고, 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픈 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도축을 했더니 자 돼지고기는 17,564개가 나왔어요. 와 겁나 많죠? <웃음> 네. 그리고 생가죽은 19,431개. 네, 이렇게 나왔고요. 뭐 따로 뭐 이제 특수한 수확물, 뭐 예를 들어서 농사 농사 같은 경우에는 윤기가 흐르는 씨앗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없더라고요. 요 돼지고기를 어, 경매장에다가 갖다 팔면 얼마일지 봅시다. 자. 어, 평균 시세가 11원 정도 하네요. 11원. 그러니까 대충 11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 보면은 어, 돼지고기를 그냥 팔았을 경우에는, 1932 골드가 나오네. 그리고, 생가죽의 경우에는, 자, 시세를 한번 봅시다. 어, 3은. 3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 평균적으로, 3은이라고 하면은, 어, 전부 다 판매하면은, 500 83 골드네요. 생가죽도.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랑 생가죽을 전부 그냥 그대로 판다고 하면은, 어, 2515 골드에 이제 이익이 나고요. 음, 비숙년 기준으로 소비한 이제 노동력은, 어, 16708이었어요. 엄청 많죠? <웃음> 네, 그래서 본캐로 하다가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어, 이렇게로 막 어, 도축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나 이제 제가 숙련도가 좀 낮다 보니까 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 힘들어. <웃음> 어.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돼지 0 마리를 구매하는데 1250골드가 들어갔고요. 사료는 154골드. 그리고 이제 이 아픈 돼지들 영양제 줘야 되잖아요. 그 영양제 값이 29골드. 그래서 총 비용은 1,433골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다 그냥 팔았을 경우 이제 나오는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면은 순이익은 어, 1,082골드네요. 물론 어 요거를 그대로 안 팔고 요거 이제 돼지고기를 가공해서 손질된 고기로 이제 바꿔서 파는 게좀더 골드를 많이 벌수 있어요. 네, 대신에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뭐, 노동력이 좀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는 이제 손질된 고기로 가공을 하고, 그리고 생가죽은 가죽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어, 축산이나 아니면 가죽 숙련도가더 높으면 높을수록, 어, 효율이 더 좋아지고요. 자, 그래서, 어, 소비한 노동력 대비 수입부로 이제 어, 계산을 해보면은 비숙년 기준으로 이제 6은 47동이 나왔어요. 어, 비숙년 기준으로 손재주 비숙년 기준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때 이제 어, 어, 기대값이 한 6은 정도 돼요. 네. 6은 정도 되니까 그냥 얼추 비슷하다고 어, 생각이 드네요. 어. 뭐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물론 뭐 요거 가공해서 팔면은 더 이제 많이 남겨먹을 수 있으니까, 어, 좀더더 더 효율이 높아질 테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힘들다. <웃음> 힘들다. 어, 영상이 유익했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